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완 하이, 박재영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테이크백 때 오른손과 왼손의 방향을 대서 해좀 알려드릴 거예요 보세요 손에 힘을 빼볼게요 체가 떨어지죠 어, 이렇게 손에 힘을 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테이크백 때 대부분 사람들이 골프채라는 애를 이렇게 갖고 가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른손도 채를 잡고 있고 왼손도 채로 밀고 있죠. 어 이게 최고 흔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잘해야지만 전체적인 스윙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채를 이렇게 들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드니까 어떻게 돼요? 손목 쓰죠. 드니까 손목 쓰죠. 이렇게. 얘를 체자체를 올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두개 다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어깨에 힘도 못 빼고 심지어 손에 물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손에 힘을 빼볼게요 체가 떨어지죠 어이렇게 손에 힘을 뺄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물체를 받치고 있어야지만 손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저 손가락 다섯 개다 펴져 있는데 체가 들려 있죠 근데 이해를 만약에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면 손가락 다 펴지면 떨어지겠죠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이크 백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공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공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배치볼 같은 거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노는 그런 공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공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잡아 주시길 원해요 처음에 요렇게 잡아 주시고 얘를 잡고 요렇게 가는 게 아닌 보세요 왼손 손목 요렇게 꺾여 있죠 그리고 오른손 손목 요렇게 꺾여 있죠 왼손이 오른쪽 손 지탱하는 손 오른손 지탱을 하면서 왼손이 요렇게 공을 올려 줄 겁니다 여기 위까지 자 요런 식으로 올려 주면서 돌 거예요 왼손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왼손 자체가 얘를 보시면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손목이 펴지죠 얘가 이렇게 밀면 안 되고 얘 자체가 돌면서 얘는 받쳐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걸 빼 볼게요 공을 애기 통통이가 저를 향해 보고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손바닥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얘를 요렇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받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 통통이라는 곳을 제가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통통한 곳 있죠? 여기 통통하죠? 손 어, 새끼손가락, 애기손가락 있는 쪽이 애기통통이고요 엄마손가락 있는 쪽이 엄마통통이고요 아빠손가락 쪽이 아빠통통이에요 그래서 왼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빠 왼손에 아빠통통이가 오른손에 애기통통이를 비비는 느낌이 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비는 느낌 받쳐었죠 절대로 이렇게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왼손 아빠 통통이가 애기 통통이 이렇게 비비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왼손이 오른손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얘를 만약에 이 물체를 이렇게 밀었다면 아마 왼손이 오른손을 추월하려고 이런 모션이 나왔을 건데 이게 아닌 왼손이 오른손보다 짧게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 영상에 왼손은 누르고 오른손은 당기는 느낌이 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빠 통통이가 항상 오른손 애기 통통이를 누르는 느낌 오른손은 이걸 받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아래 왼쪽이 위에 있어야지 얘가 그 다음 동작으로 땡길 수가 있겠죠. 요 위에 있는데 이걸 땡긴다고 하지는 않아요. 이건 들어 올린다고 아직 땡긴지는 않고 뭐가 받쳐져 있어야지 얘가 안 가려고 하는 애를 저항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뒤로 땡겨지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 얘 자체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피면서 오른손은 거의 잡을랑 말랑 하면 될것 같아요 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오른쪽 어깨하고 오른쪽 손도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계속 받쳐주는 느낌 그게 무슨 소리냐 오른, 왼쪽 엄지가 오른쪽 손바닥을 이렇게 누르는 느낌 이렇게 누르는 느낌으로 쭉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 갈수 있어요 알겠죠?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어, 백스윙 탑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